개,돼지들에게 고한다 적당히 좀 해. 응? 너희 평소에 안 그랬잖아. 갑자기 왜 그러는데? 다른 애들 좀 봐봐. 사러 주니까 무말 없이 앉아 있잖아. 너희도 좀 적당히 해. 야, 우리 사람 더분릴게 우리가 이번에 다 잘못했다. 우리가 미안하다. 진짜 한마만봐라 응? 야! 이게 뭐라고? 게임이 뭐라고 이러냐? 좀 과몰입 하지 말고 오버 좀 하지 말어.